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 입니다 네, 제 채널 시청하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, 여러분들 요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세를 하는 모습 또 아주 날씬하고 날렵한 몸을 가진 분들이 네, 그 자세를 하는 모습에서 기어지는 포스 네, 또 어떨 때는 요가를 통해서 깊은 호흡과 명상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죠. 네. 네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네. 와 되게 멋지다. 그 자세들이 되게 멋지다.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떨 때는 저건 내가 할수 있는 자세가 아닌데 내 몸은 저런 자세를 할수 있도록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. 네. 또, 음, 나는 저렇게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한 몸매가 아닌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내 몸을 드러내면서 요가 수련을 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고 약간 부끄럽게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, 또 명상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.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대부분이 내가 느끼는 몸은 어때요? 목도 아프고 어깨도 불편하고 허리나 골반쪽도 편안하지 않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도 자꾸 나오는 것 같고 기운은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시잖아요? 일상생활에서 다들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생활하세요? 내가 숨 쉬는 것도 그냥 저절로 숨 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 제대로 잘 느끼는 경우 잘 없으시지 않나요?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요가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양천구의 목동에서 요가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요가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. 그래서 이 채널을 처음에 개선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요가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. 그렇지만 늘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서 자제도 해보시고요, 호흡도 해보시면서 불편했던 몸의 통증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. 자세들도 조금 더 네, 반듯해지시고요. 네, 그리고 네, 불안정했던 호흡도 조금 더 편안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충분히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네, 하나하나 그 시간에 작은 자세 하나, 또 호흡 하나 네,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의 편안함과 깊이 안정된 상태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기를 원해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. 언제 어디서든지 몸이 너무 지푸도해요. 그리고 좀 마음도 별로 편안하지 않아요. 이럴 때제 채널을 열어서 필요한 것들 찾아서 보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작은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민정요가였습니다.